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수리 심리학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 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이 과정 중에서는 마지막 강좌일지도 모를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좌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시, 수리 심리학이 어느 정도 심오한지 어떤 원리에서 풀어나가는지 그 1차적으로 이 개요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 심리하게 되면 심리 테스트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 심리 테스트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자두 번째 시간에는 이 심리 테스트의 종류 정말로 지금 심리학들이 정말로 얼마나 심리 테스트 하는 것인지 아닌지 여기서는 우리의 차근차근 이론과 원리를 위해서 다 풀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게 되면 좀 자존심 상할 것도 좀 있을지도 모른데 그래도 그거 다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내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올지도 모른데 <웃음> 세 번째는 이 심리의 유형 심리학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이 종류에서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짓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심리 상담법인지 이것을 우리는 한 풀어 가게로요 자, 다섯 번째 부분은 심리 장애 유행이다. 심리 하게 되게 되면 이 심리적인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심리 테스트, 심리 테스트에 대해서, 응? 이거 수리 심리학의 기초적인 이론이니까. 응? 그래서 근본부터 우리는 일단 풀어보도록 할게요. 응? 자, 그동안에 우리 심리학 하게 되면, 자, 나는 이제 또 고지적으로 한번 물어보게. 심리가 뭘까? 여러분들은 심리가 뭘까요? 이때까지 해놨는데, 심리가 뭘까? 하게 되면 답답, 입 딱딱 물어보고, 묻는 말에는 대답해라고 했잖아. 심리도 모르면서 뭐 상담은 뭐, 누구말때는 지랄 상담이거든. <웃음> 자, 우리는 지금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 지금 나라 가는 꼴이나, 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꼴이나, 상담하는 꼴이나, 꼬라지가 딱 똑같은 거야. 뭘 찾냐 해서. 자, 그럼 심리가 뭐냐? 그러면 여기 심리학을 갖다 붙이면 또 뭘까? 아니, 이거 이제 응? 심리학으로 갖다 붙이면 뭐까? 심리는 뭐고, 심리학은 뭐까? 그러면 심은 뭐고, 심리는 뭐고, 심리학은 뭐까? 아무도 답안할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학문이 점부다 거짓말이라는 거다. 거짓말 투승이라는 거다. 그렇긴 해. 이론이 점점 더 틀리다는 거다. 내 이런 말 자꾸 하니까 막 이게 관련어 있는 사람은 듣기 싫지 그제 결국은 들어야 된다. 안 들으면 지금만 손해다.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이 돼욕안 들음을 사람 어봐 그래, 그제 그러면 욕 공부를 해갖고 욕안 들을 문하는 무엇 때문에 욕들을 먹가? 테라지스 욕들을 먹는 거야. 똑똑한 놈만 테라지스 욕들을 먹어 못하는 사람 못테스 욕들을 먹어. 그 그래, 처음부터 그가 욕들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지금 나라도 꼬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지금 강당한 식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쉬면 이 마음이랬지 그렇지 자 리자는 뭘까? 이치 리자다 그렇지 그러면 마음의 이치를 응? 연구하는 학문이 심리학인데 마음이 뭘까 그럼 마음이 마음이라는 글자는 우리나라에 뭐가 있을까? 영어로 뭐라나, 영어로. 심리학 하는 심리학이라는 것이 전부 다 영어로 왔다, 그제? 아니, 말안한 거지? 근데 마인드가 이 십자가 만나는 거다. 우리나라의 마음과 이 마인드하고 이것이 정말로 같을까 하는 것이다. 성격하고 어떻게죠? 성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지습니 자, 마인드가 마인드는 어떻게 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끝으로 표출되는 그 생각을 마인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인드라는 그 자체는 일종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이것을 우리는 표현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용하는 이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을까? 외국에서는 이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어. 외국 어떤 단어라도 이 마음을 마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안 되고 뭐 중국도 안 되고 영어로도 아무것도 안 돼. 단지 유일하게 한글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음에는 여러분들 속만 봤나? 응? 어? 속마음 들어봤지? 그 속마음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 몸에 익힌 마음도 있는, 익힌 마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마음도 있다. 그치? 이것이 바로 이 심리학의, 우리 심리학의 근본이에요. 영어로도 다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말이 얼마나 좋은, 좋은지 알게 될 거야.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면 심리학. 이것이 나중에 습성심리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행동심리라는 이런 부분으로 구분해갖고 크게 이세 가지 유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이치를 푸는데 뭐 갖고 푸까?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있는데 마음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거 갖고 뭐 갖고? 이거 카드 갖고 푸까? 응? 장난감 갖고 푸까? 이것이 학문이 되겠나? 이것은 학문이다 그제?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심리학은 어디서 추종을 했냐면, 크게 인간에는, 인간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발전했어요. 자, 하나는 마음을 풀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그래요? 동양적인 측면에. 동양적인 측면에. 두 번째는 서양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게 되게 되면, 동양에는 인간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속에 있는 것, 겉에 있는 것, 행동하는 것이 음부다 다르기 때문에 항상 서양이든 동양이든 이 점술로 시작했다는 거다. 점술.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것이 점술로 시작됐다는 거다. 그게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점치는 거야. 그런데 뭐 심리학 하는 사람은 저거는 점이 아니라 이 웃기는 설정하지만 점치는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발전된 것이 이 동양에서는 뭘까? 이 사주로 발전된 것이고, 이거는 심리학으로 발전된 거야. 이거는 사주로밖에. 그래서 이것이 애초에 초기에는 어떻게? 동양에서는 오행설로 발전된 것이고, 심리학에는 어떻게? 천구론으로 별자리로 발전. 천구 이거 별자리로 발전한 거야. 동양에서는 사주로 발전하고 오행설을 가지고 별의 움직임고 상옥 작용론으로 풀어놨고 그 다음에 서양에는 이 하늘의 천구의 별자리들을 풀어낸 거야요 그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하다보니까 무엇이 발전됐어? 이 심리학이 온갖 도구, 뭔가 한게 완벽한 것이 있다면 완벽한 게 있다고 하게 되면 다른 것이 생길 수가 없겠죠 지그 자, 정답이 하나뿐인데 다른 것이 생길 수가 있겠나? 정답이 하나인데 누가 생기겠느냐 이 말이야 안 맞으니까 온갖 잡동상니가 생기는 거야 자, 여기서는 카드로도 생기고 색상으로도 생기고 미술로도 생기고 장난감으로도 생기고 심리 도구로도 생기고 쭉 생긴 거야 그러면 사주는 뭘까? 자, 사주팔, 응? 네? 사주팔자 갖고 하니까 안 되고, 풍수 갖고 하고, 안 되고, 어? 주예 갖고 하고, 안 되고, 막 별별 걸다 하는 게아니 그러면 심리학과 사주가 차이가 뭐냐? 차이 나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단지 심리학은 어떻게? 해? 과학적인, 보다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고. 학문적으로 접근해야겠다고 노력을 열심히 한 것이고, 그러나 그거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있을 수도 없어. 그런데 사주는 어떻게? 해? 이 과학적인 근거,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거야. 학문적인 근거 없는 상태에서 막 발전돼 간 거야. 그러면 답은 똑같아. 이거나 저거나 답 없는 거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답이 없다는 것은 근본이 부족해서 그래. 뿌리가 없거든. 학문적 뿌리가 없어. 이것을 우리는 못 풀어나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비할때 어떻게 성각이 되면 또 이런 게 사주 제의도 등장하고 심리 제의도 등장하고 하는 거야 하, 저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아 심리 지가 어떻게 하는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뒤통신 맞고 어떻게 쫓기나가기도 하고 그랬지 사주는 어떻게? 해? 근본이 틀리니까 이랬다 점치다 저랬다 안되는게 학문의 근본이 부족한니 학문의 근본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배우는 것은 무엇을 배워야 되겠나? 점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학문이 발전되어 갈수 있도록 학문적 기반을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맞나요? 심리도 변화할 수가 있지 나요 심리? 심리는 항상 변하지. 자, 지금은 내가 여기 심리 배우올 때의 마음가 내가 요만큼 하고 난 뒤에 마음가 틀리겠지? 생각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좀더 배우고 나면 어떻게또 마음이 달라지는 거지 그걸 다 풀어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풀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타로 카드 뭐심리한대 해갖고 카드 갖고 심리 도우 갖고 떡한대 놓고 한 번밖에 못 한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참 다, 그거는 순삭구라야. 마음은 계속 바뀌는데. 그러면 그게 뭐, 사람이 뭐, 사주를 풀어, 운명을 풀어? 그 웃기는 이야기야, 이거. 가지고 심리를 어떻게 아, 그런가, 고맙습니다. 응? 아뭐 그건 자꾸,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이제, 뒤에 거는 하지 말고. 이제 네. 나중에 하 <웃음> 자, 이런 심리적으로 우리가 풀어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심리 상담하는 데 가봐야, 뭐, 뭘까? 아, 네가이렇게 행동하니까, 요렇다, 요것이 잘못됐다, 요것을 치료했다. 맨날 거짓말만 하는 거야. 많은 누구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봐. 어느 뭐, 뭐, 유명한 고수는 어떻게, 해? 내가 뭐, 연애 대장이라 했다. 그지? 아, 영감이 뭐, 젊은 사람들 연애 운, 상담하는 거, 그거 상담하겠나? 젊은 아들이 마음을 알아? 영감적이고 무슨 년이야? 그제? 그런, 그거는 사주제의보다 더 심한 거야.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생각해봐뽀는 거잖아. 우리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생활도 달라왔고, 습성도 달라왔고, 지식도 달라왔고, 모든 것이 다른데. 내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 말이야. 그 무슨 점치, 점쟁이보다더못하지점쟁이들이야막그 뭐 길이 나나갖고. 다 타로카드 하는 사람들 봐봐. 내 지금 이 순간에 타로카드 타로 한장 뽑아갖고 내 운명을 갖다, 그 갖다 붙인다말이가이점쟁이 이 타로카드 사고 없어야 돼. 이거. 점배 치는 거는. 그는 100% 거짓말이다. 100% 거짓말. 그 타로카드 할래요? 근데 안 한다 하면 안 되지. 타로카드는 심리를 푸는 이 핵심리인 도구인데, 어디에 풀어야 될 것인가 중요하다, 어디에. 그렇게 타로 가두면 심리 도구 같으면, 색채 미술이든 이것이든 모든 심리 도구들은 심리에 변화되는 심리만 상담하는 것이지, 그 위에 뭐 운명을 사자고, 뭐 연애 운을 사자고, 이허소리 하는 거는 허소리예요 심리만 상담하는 거야, 심리. 자기 마음만 상담하는 심리라는 게 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거 하면서 이 심리라는 글자조차도 모르는 거야. 그럼 마음은 어디 있나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 아 심리를 이용, 심리를 이용하는 어, 한다는 사람이 이 마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아, 마음이 어디 있냐? 이 안에 들어있나? 이 안에 있나? <웃음> 아니, 확실히 얘기해 봐.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아유고 술땜사라 하셨네 그거 하면, 그거 하면 딱 틀리는 거지 응? 자, 이 심리는 심리를 움직이는 어? 핵심이 뭘까 여러분들은 지금 배웠어 그까지 그는 그 정도의 기본은 배웠으면 가르쳐줬는데도 여러분들이 안 담아들어 교육은 분명히 했어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했겠어요? 아니, 명상법에서 해짤 명상 강좌 할때 기본적인 거. 그러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래 있다.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 여기 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며. 여기다 억수로 복잡하니까. 마음을 움직이는 거. 어째서 이 마음이 움직일까? 내가 네, 뭐 고대 네, 느끼는 거 여기는 네. 내파가 아니고 이 내식에 듣고 있는 나의 인지된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의식. 자, 그러면 이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이 내식이라는 데 있어. 내식 속에는 의식이라는 것이다. 자, 의식 속에는 우리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어? 네, 네 가지. 의식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자 그전 일반적인 의식 우리가 이거 지식이라는 거다 의식은 일반적인 의식을 우리는 지식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잠재의식 내가 알지 깨닫지 못하고 하고 있는 의식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거그 다음에 우리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불의식에 하는 네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게 나중에 하겠지만 이네 가지 요인들이 이것이 작용만 하는 거야. 이 마음을 움직이게 있는 작용 요인인 거야. 그렇죠?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용할까? 여기서 이것을 작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어떻게? 이거 심리라는 거다. 심리의 이론이라는 거다. 마음을 움직이게 작용하는 거. 이것이래. 그런데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요인들이 있어. 이게 뭘까? 이 마음 속에는 그냥 마음이 바로 심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여기는 어떻게? 이 진짜 인간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무엇 때문에 작용할까? 그 일시, 일시,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지만은 굉장히 우리는 폭발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 마음을 움직이는, 작용하는, 이 내식 속에, 이거는 기억 속에서 있는 것을 점검을 해서 움직이는데, 이 점검한 데이터들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움직여서 이 심리가 작용하게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명상법의 기본이에요. 명상에 있어서 기본이요그 기본이 수리 심리학, 거대한 수리 심리학이래 그렇게 지금 명상법하고 수리 심리하고 복합적으로 하는데 이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 할때 명상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못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세하게 설마하는 거야 자그이 마음속에는 우리는 어떤 것이 자리 잡을까 자 이게 심리가 하는 것은 여기 외부의 자극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라는 것은 아무 자극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자고 있을 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이 심리작용이 거의 안 일어나게 돼 있어요 뭐 하니 이기 없잖아 자고 있는데 자 이런 자극이 있으면 이 마음속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심하고 심은 하나의 그 마음의 그 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물체 그러면 이 물체는 구성하고 있는 요인들이 우리 실질적으로 마음이야 이것이 심리적으로 작용할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심리적으로 작용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마음속에는 내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 특성에 의해서 우리는 심리작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습성이다. 습성은 이것이 우리는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야 습성이라는 것이 이 우리의 의식과 이 잠재의 의식 속에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내면은 어떻게 타고날 때내 머릿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야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행동 특성이야 자 행동은 어떻게 내가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결정적인 자극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자극이 오게 게되 되면 어느 것이 작용을 해서 어느 것이 작용을 해서 내가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런 것이 작용을 해갖고 우리는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심리작용에 의해서 이 가정을 거치지만은 심리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겠지. 그쵸? 그렇죠? 심리작용이. 그럼 이 심리작용은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 심리, 섭성심리, 행동심리가 여기에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것이 세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자극할지 몰라 이것을 갖고 행동 지금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행동했으니 너는 어떻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심리학을 이거는 전보다도 더 못한 거야 <웃음> 사주팔자 푸는 것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러면 그게 답이 뭐있더나 답이 하나도 없잖아 어, 너는 행동을 이렇게. 자, 예를 들거자. 간단하게 예를 들자 자, 집에 엄마가 보면 심리의 근본이 외부 사람들의 그 평가에 의해서, 외부 사람들이 느끼는 관점에 의해서 이 심리는 전다 다르다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엄마가 자식들인데 마음이 엄마의 마음이 달라진다, 그제? 애가 애는 똑같이 애를 먹인다고 가정을 해보자. 하이 아, 막내 개구장이라 하잖아요, 그제 이 아이는 개구장이다 는데 엄마의 마음이 어떻게? 이 아이는 야 이거는 심리적으로 장애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아이는 장애야. 그런데 이 아이는 어떻게? 지금 때가 어떻게 개구장이 할 때다고 이러게 되면 이거는 장애가 아니야. 그렇죠? 사람 마음 공대밖 바뀌는 거. 이 아이는 장애 아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장애라고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거는 장애예요 이제 질병이라는 거다 결국은 그러면 이렇게 달라지는 이 심리를 우리는 그냥 지금 와가지고 뭐어 <웃음> 조금 있으면 다 알겠지만 이렇게 우리는 호도하고 잘못된 것을 가고 있는 그런 정말로 황당한 거야 아임? 그래서 이제 단계 단계별로 이 심리를 첫 번째부터 끝까지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우리는 올바른 것을 알수 있는가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올바른 심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거 우리는 상담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저 사주와 심리의 차이점은 뭘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왜 사주는 학문적으로 발전을 못하고 심리는 학문적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인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거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심리학은 발전되어 있어요 그렇게 사주는 발전 안 되는 왜 그럴까 심리는 어떠한 도구라든지 설문지라든지 객관적이 근거 데이터를 추출하려고 하는 학문이고 사주는 어떻게 타고난 것이 정해져 있다고 일방적으로 풀어가는 거야 차이점은 그거야 그렇기는 사주는 뭐 틀렸다 하면 틀린 거야 자 그런데 심리학은 어떻게 무조건 틀렸다 가야 돼 말이야. 자 우리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어느 조건 하에서 어떤 환경 하에서 이런 설문지를 테스트할 때는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항문적인 요건은 딱 갖춘 거야. 심리학을. 사주는 그렇지 못하잖아. 아 태어났을 때 이런 재능이 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주는 심 학문이 안 되는 거야. 사주는 절대로 학문이 안 되는 거야. 그동안에 앞으로는 이것이 바뀔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 심리학이 해결하지 못한 이 내면 심리를 이 학문적으로 풀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내면 심리를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수리사주가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심리 테스트는 우리는 크게 나누게 되면 내면 심리 테스트 종류는 따지지 말 나중에 하죠. 내면 심리 테스트, 섭성 심리 테스트, 행동 심리 테스트. 이세 가지가 가장 근본이다. 그러면 심리학에서는 이세 가지를 어떻게 풀까? 이것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이 세가지 테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분들은 뭐 색깔과 도구로서그림으로서뭐미술로서뭐 해가지고 엄청난 용도와 이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어도 종류는 있을 수도 근본적인 이 세가지야 자이 세가지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세가지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내면 심리는 어디 있다고 그랬지 내면 심리는 어디 있을까 내면 심리가 뭘까? <웃음> 내면 심리가 뭘까? <웃음> 내가 타고난, 내가 타고난 심리 특성이에요. 이거 타고난 심리 특성이야. 이거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타고난 거야. 심리 특성에는. 심리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은 자기가 타고난 거야. 아무도 없이 똑같은 사람이 사람이라 해서 똑같나? 안 같거나 그제. 그리고 뭐여기는 성격 뭐 회사 이런 건 나중에 문제고 이? 지금은 인간의 심리학의 근본이야 근본을 우리 따르는 거지. 자 이거는 타고난 이거 심리 특성이에요. 자 습성 심리는 어떨까? 습성 심리는 아니, 살아가면서 자기의 그 어? 지식 한 환경이 아니고 지식 의식 자기가 이것이 지식과 의식에 의해서 지식과 의식의 섭득에 의해서 섭득에서 표출하는 표출하는 이런 심리 특성을 우리는 석성심리다자 예를 들면 심리 하해 보자 자 만일 도덕놈이라 하나 보자 지금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나라 정부들도 그렇잖아. 자 최저 인금만 올리면 어떻게? 못 사는 사람이 잘 산다고 생각하지? 고용이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해보니까 어떻게? 개떡이 나갔고 대통령도 어쩌면 미안하다 해서 이래잖아. 공략 못지키 갖고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습성에 의해서 그런 거야. 넘고 평가 안 하는 거야. 지고착된 외골수에 의해서 편입된 사고의 지식들이 꽉차 있는 거야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 지금 정부는 한풀이 하는거나 마찬가지 심리가 한풀이 심리다.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를 들어면 이런 반응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해야 돼. 자 제조 임금이 오르게 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내 분명히 이 답변 똑같아. 우리나라 거대 노조의 이 힘에 의해서 어? 부자 노조들, 기족 노조들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할 때 지원을 많이 했다 해가지고 거기에 공략을한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만 올리면 되게 되면 서민들이 잘살 거고 생각하지. 누구말 따라 연세 좀 읽어 먹 편의점 하나 하는데, 아 일하는 사람보다 더 월급 작으면 전부 다문 닫아 다 보지그 말라고 그걸 갖고 댕기는. 아니, 나이 들어갖고, 60이 넘어가지고, 퇴근하는, 퇴근하는 사람들,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일하고 싶은데, 꼭 그거 안 하면, 못받으라 하면, 그 사람은 어디갖고. 그렇게는안 하는 거야. 이게 외골수 특성인데 외골수 특성. 그렇게 심리 자체가 어떻게, 이 잘못된 습성들이 꽉 차여갖고, 행동으로 표출한 게, 지금, 지금 다 마찬가지야. 지금, 지금 우리나라 정부들이 다마찬가지예요 뭐 해갖고 잘못된 건 뻔해 알면서도 왜외을수록 그것만 하면 외걸수록 붙인다고 해서 놓고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교체해야 되고 이것이 잘못된 지식과 섭축들이 표출하는 이런 심리라 저 적은 행동심리가 아니라 그러면 세 번째 행동심리 행동심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행하는 행동에 직결되어 있는 거예 행동으로 표출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이 표출하는 심니다 자, 우리나라 외골수 그 심리학자들이 너무 많지. 그리고 정반은 지금 정반은 전부 다 그렇다 면 넘기는 다귀 들어보고, 지 섭성에 그거, 옛날에 잘못된 이 지식 같고, 응? 어제 보기도 한풀이 하는 정책이나 자꾸 펴는 그런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세 가지 중에서 왜 심리 테스트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거 심리 테스트를 우리 예를 들어자. A라는 A라는 내면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심리대로 행동을 할까? 안 하겠지. 이 심리대로 행동하는 거, 이안두 아. 분이 어떻게 잘못된 습성으로, 이안 e, 아.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안에도 환경기 여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치? 여러 가지 그러면 A라고, A라는 내면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내면 특성 그대로 표출하는 사람이 있어 그지 타고난 거 있는 그대로 이거는 자기도 모를 때 어떻게 보면 나 그거는 상세하게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자두 번째 안은 이 잘못된 습성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행동을 해 나가는 게 심리적인 방향입니다 지금 심리 그 정치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마찬가지다 잘 사는 놈들이 어떻게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지금 경력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잘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잘 사니까, 나는 피해를 안 입혀도 되고, 못 사는 사람만 입든지 말든지, 저거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심리야 상관이 없는 거야. 그치? 내 것이 섭섭신라랍니다 자, 그럼 행동 심리는 뭐고 자, 5천, 어, 그뭐 최저 임금을 갖다 올리이니까 어떻게 되겠노? 편의점 사람들이 들고 자영업자들 들고 나가고, 시인는못하겠다문 닫아 부르고, 문 닫아 부르겠다 하는 거 아이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더안 되겠지? 그러니까,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행동심리야. 자, 행동심리는 어떻게, 여권에서 혼자서 갈라하면어지다 하잖아. 그치? 그렇게, 응? 지금 또사에있는 체제 임금에, 아따, 잘 됐다 해갖고, 와, 하는 거야. 조금 있으면 어떻게, 세금 국민인데 증가하겠지? 분명히 증가할 거잖아. 지금 원데막 퍼주는데, 누가, 넌 장사하는데, 임대료까지 대주는 그런 나라거든, 너. 그럼, 이제 돌아나라, 아이가? 임대료 돼주고. 누구봐도, 어느 서 받았지만, 은아이 <웃음> <웃음> 응? 엄도, 그거 뭐고. 그거 뭐고. 없는데, 사람도 필요 없는데, 사람 쓰래 갖고 임금 밑에 준다는 나라. 이씨, 돌아, 한참 돌았지. 그게 안 터질 것 같나, 그거 뭐, 터지지. 이제 진짜 시민 대통령 내야 니는 만 되면 자꾸 그러는, 뭐. 니좀 만나면 그쪽 가라. 새끼 사모 같은 거 나는 싫다, 잉? 아 저는 뭐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그런 말 하면 반응을 하지 마라, 나 아니, 그 여기 가기를. 니 네, 새끼는 반응하지 말라 그럼 심리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그기 사례가 그만큼 잘 맞는 심리가 어디있어니그 네, 심리가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렇게 외골수로 심리 작용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먼저 스스로 자격지심. 이것이 자격지심이라는 거야. 그렇잖아. 잘못된 섭성이 의해서 그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인들 좋은 소리 하면 막 박수치고, 지인들 조금 싫어하기도 틱틱하고 나는 이거 공부를 위해 사는 거잖아. 아, 제일 사주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잘 맞는 사주가 어디 있더 아, 국회의원들 사주 프로포머 다 맞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심리는 어떻게 해? 집행하는 행정부 장관들 프로포머 다 맞는 거야? 하도 틀리다 뭐 대통령부터 장관들에 이르기까지 고심님만다 그 풀어 보면 끝나는 거잖아 나는 그 이제 우리 사모 그건 다 없애야 된다 뭐노 사모 박 사모 문 사모 해석 이게 다 없애야 돼이 사모가 어딨노 그 말하는 거 도대체 하려고 사모 만드는 거아이가그 사람 아무 대가 없이 사모 사모의 그 하나 그 말하고 그 미친 짓을 하는 거거든. 아 어, 표만 찍어주면 되지 사모가 뭔데 사모가 필요하노 사모님은 저 어디가 있노 저지하에다가있대자 <웃음> 그래서 이 내면 심리는 어떻게 해요 가지고 있는 특성을 아무 외부 상관없이 외부 상관없이 이렇게 표출하는 거야 외부 상관없이 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이거 어쩌면 냉철한 입장이야 자기 판단 자기 주장에 의해서만 자기 타고난 주장에 의해서만 표출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섭성심리는 잘못된 섭성의 지식이야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거에요 이것이 바로 세뇌된 사람들이 행동하는 심리다 솔직히 말해서 저 어떻게 저 자유한국당 마찬가지잖아 저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아 맞는가 틀린가 구별도 안 해. 너 하면 무조건 싫은 거야. 여당이 하면 싫어서 안 해줘. 저거인데 조금 어떻게 약을 딱, 약을 딱 치면 찌약을 한개딱 미면 또 도장 찍는 게저 자유한국당 아닐까 지금. 응? 그러면 어떻게 여당에는 어떻게 찌약만 많이 들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것도 국민을 위한 찌약이 아니고. 저거를 위한 찌약 누구말때는 특할비 꼴나면 5천만원 먹고 교도소 가서 오더만은 저거는 수없이 첨우도 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렇게 찌약만 자꾸 갖다 주어갖고약 공격하면 저거 자한당은 저거 지금 상태로서는 저거 다음 선거때까지도 저거 뭐 되겠나 찌약에 걸려 있는데 찌약 먹고 있는데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입 밖에 내겠나 저 자한당 저한 반은 입 밖에 입도 못낼 거야 이? 여당 반박도 못 하고, 정책 반박도 못 하고, 저끼리 마 치고받고, 그러면 여당들은 어떻게, 찌약을 미나내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얼마나 좋아, 막 정치학이. 그지? 자, 행동심리. 행동심리는, 한강. 음, 이거는 환경과 여건이라 했죠 그지? 그런데 편의점도 혼자서 있을 때는, 되면 뭐할 거야, 이씨. 시도막 속으로 삭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와 다른 데서도 다 같이 하자 니까와 들고 돼 데모가 이런 행동심리에서 발달되는 거야 학교 다니게 되면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 왕따시키고 집단 폭행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행동심리야 도둑질하는 놈도 마찬가지다 하면 도둑질해 놓으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맨날 행동심리 가습성이돼 갖고 도둑질하는 거야 도둑질하면 쾌감이 있으니까 습성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범죄심리라든지 이런거 할때이 행동심리가 특효약이야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 습성에도 아주 많이 좌우되어 있는거예요 그런데 이 원래부터 타고난 습성은 이 나쁘다 좋다가 없어요 타고난 특성은 특성만 다를 뿐이에요 이해 되죠? 자 특성만 다르다 뿐이다 심리에는 그러면 이 특성만 다른데 여기서 일부분이 우리는 이 성격이라는 부분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성격이라는 부분들. 이해되시죠? 그니까 지금까지 우리 사주에서 배웠던 성격은 수리 심리학에서 배우는 일부분의 성격을 가르쳐 준 거야. 이해되죠? 일부분의 성격을 가르쳐 준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습성 심리라는 것이죠. 섭성심리가 이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될 진로상담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면 심리는 수리 심리학적으로 쓰게 되게 되면 이 성격 분석법이에요. 자, 내가 타원한 성격에 의해서 행동으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격 분석법이고, 그다음에 습성 심리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지식이 잘못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진로 상대법을 행동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해? 잘못된 것을 이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거야자 우리나라가 자동차 하는 거 보자. 자동차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옛날에 습성이 어떻게 큰차 우리 못살때 그제. 큰 차를 타게 되면 아 이렇게 되잖아요 마케팅하러 가게 되면 큰차 타고 오게 되면 아 어서에서 있어 해나 수익 아이씨가 작은 차 타고 오게 되면 어떻게 이차 어디 왔어요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나라 구조가 크로니까 요, 요 모양 요꼴 되는 거야 지금 음? 자 지금 한번 봐봐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이 괴로워진다 이 말이야 괴로워지는 거 뻔해 아는데 습쇼이 그러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진로상담법이에요. 진로상담법에는 내가 무슨 전공을 하고 뭐 이런 건, 이런 건 나중에 문제야. 내가 어떤 길로 가고, 어떤 특성을 가고,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어떤 적성을 가지고,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뛰어난 이 적성과 재능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들 사주에서, 수리사주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재능 이런 거 가르쳐 줬잖아. 그지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사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수리심리학이 있는 거야 이? 이 이론을 풀어준 거야 이? 그래서 상담하기 편하라고 하는 거야 이? 자 원래는 사주만 갖고 이것을 모두 풀어나가기는 굉장히 힘든 거야 자그 다음에 행동하는 것은 이거는 지 환경에 따라서 달라 이? 자 질문 하나 해볼까 여기 와서 우리 상담하러 딱 왔을 때 상담하러 왔을 때 <웃음> 뭐하러 왔어요 딱 물어보네 그러면 그 순간에 심리가 바뀌어 버는 거야 나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오늘 저 뭐고 뭐 궁합보러 간다고 생각하고 쭉 갔어 그런데 여기서 뭐라 왔습니까? 내 운이 좋아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런 거 많이 듣겠다 옛날에 저 절에 갈때큰 선생님이 큰 있을 때저에갈때쭉앉아놓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면 옆에 엄마가 그런다. 니는 가서 선임인데 요, 요것을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갖고 분명히 시키가 보내는 거야. 그런데 시키고 보니까 막상 앉아갖고 턱 물으면 이제 없는 소리 질문해 보는 거야. 요것이 행동심리다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지금 이런 행동심리는 여러 가지 갖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이 사용되는 것이 타로카드다. 그죠? 타로 갖고 하는데 이 타로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우리가 묻는다고 그랬어요 타로 카드에는 명제가 없으면 이거는 카드 뽑으라만 안하다는 거다 그치? 그래서 그 명제를 두는 거야 명제 그래서 이 명제가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 그래서 이런 행동에서 우리가 묻는 그 순간에 마음이 바뀌어 본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내가 물으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무조건 부정만 하는 그런 거다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계속 받아들이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 이것이 맞든 틀리든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야 그 부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맞아도 부정하고 틀리도 부정하고 이것이 바로 행동심리야 그럼 예를 들어갖고 저 범죄심리 이것이 가장 많이 사되는게범죄심리예요 범죄심리 연구하게 되게 되면 도둑놈은 어디에 있대? 자기가 사고 친그 주변에서 항상 맴돌게 돼 있어요. 왜? 그 주변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다. 왜? 내가 한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는 인간의 내면 속에 항상 깔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맴맴맴맴 도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하면 습관이 돼갖고 습성으로 습관이 된 그거는 그 행동을 하면서 잘 됐다 못됐다를 감이 없다는 거다. 감각이 없다는 거. 한번 도둑질 한번 도둑질한 사람은 도둑질에 쾌감을 붙였죠. 도둑질이라는 것이 잘못을 모른다는 거다. 자, 예를 들어 가보자. 우리 국회 안 가보자. 국회로 다시 들어가. 우리는 뭐, 지금은 어떻게? 수리 심리학 할 때는 국회와 행정부를 어떻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 사례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일반 사람 그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잖아. 자, 국회로 어 가게 되면. 아돈 받고 묶고 교도소 갔다온 사람이 다음에 또 국회되면 어떻게 되대요? 또돈먹고또 교도소 가잖아. 지금 어떻게? 해? 뭐 노조, 난 노조 별도 안 좋아해. 나도 민주 민주 노총 출신이지만 난 별도 안 좋아해. <웃음> 좋아 안 해. 그. 그럼 노조는 어떻게? 해? 일만 있으면 데모만 하는 거야. 데모하면 어떻게? 노골제, 재밌제, 노래 부르고 있재 신나제. 뭐 붕붕 떼어 주지 그러니까 그게 습성이 돼갖고막 무조건 하면 되면 하는 거야 막이리고 지랄이고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노조연맹은 없애야 돼 잘되는 회사는 잘 많이 묶어갖고 그래서 누가 법을 잘못 만들었어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국회의원들이 그거 표고 들라고 맨날 해준 거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지금은 저가 당하는 거야 봐봐 저거 당하게 돼 있지 냉철하게 되는 사람 뭐. 터들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조금 있으면 타로카드 하겠지만, 자, 이 타로카드 갖고 이런 행동심리를 하는 거야. 그럼 이거 한 개만 테스트 해가지고 답이 어디 있겠나? 그치? 자, 우리가 한번 보자. 이 아이가 아주 개팍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아이가 지금 열심히 개팍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 아이는 병일까, 아닐까? 응? 아니다. 아니겠지? 병아겠지 그러면 일반 사람이 엄마가 봐면, 이게 병일까, 아니 병 아이가? 병이지? 엄마는 병이 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고 어떻게, 멀쩡한 사람도 어떻게, 정신병원에 갖다 이어놔놓고 그러잖아. 여기에 아마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성질이 좀 남편이고, 뭐, 자기가 엄마고 간에 사귀는 정신병에 띈 사람들은 많다, 마 그냥 갖다 지어버리는 거야. 성질이 갖고 병이라고. 자기는 안, 그래, 안 될까? 조금 있으면 치매 걸릴 건데. 자,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야. 타고난, 내가 타고난 내면 심리가 개팍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비록 개팍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병이 아니야. 그러면 쉽게 고칠 수 있는 거야. 아니? 자제를 시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힐링이라는 거다. 이것을 고치는 것이 힐링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는 개팍성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인데 개팍한 행동을 한다. 이거는 어떻게? 뭐가 잘못되지? 이 장애라는 거다, 장애. 이것은 장애다. 그죠? 자, 그러면 타고난 것은, 타고난 것하고 습성하고, 이것을 이제 구별해내야 돼. 그죠? 자, 이 아이는 어떻게 내면 심리에서 이런 거는 질병인데 이것이 내면적으로 타고난 것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어떻게 습성으로 잘못된 것인지 그리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풀 때는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누가 말해. ABO형 갖고, 뭐, 테스트하고, 숫자 다섯 개 갖고, 테스트하고, 색깔 몇개 갖고, 테스트하고. 그 논리는, 그건 답도 아니다, 이 말이야. 그 테스트, 심리 테스트 아니야. 이. 네, 되제 자, 그러면 어떻게 내가 색상을, 색상 갖고 한다고 해보자. 이. 색상 갖고 하게 되면 색에 관련되는 본질도 있을 기고 이것의 내면적인 특성도 있고, 행정적인 특성도 있고, 이것이 우리는 겉으로 극복이 나타내는 특성도 있고, 이것을 찾아서 어떻게 이 아이가 습석으로 잘못됐는지, 내면적으로 타고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인지, 이제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래야 치유가 될 거잖아. 심리의 목적이 뭘까? 심리학을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 점치라고? 참만, 점, 점치하고 무슨 답이 있겠나? 심리는 어떻게? 심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잘못되 있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는 치료하면 안 된다 했다, 그제? 치료는 병원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치유하는 거야, 치유. 이것이 바로 우리는 힐링이라는 거다, 그제? 고치는 거. 그럼 힐링이 한다고 우리 놀러 가고 힐링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렇게, 응? 섭성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방법과, 그지이게 행동이 잘못되는 고치는 방법은 다르겠지. 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개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행구고, 한 개는 어떻게? 사고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가정하게 되면, 이걸 고치는 방법은 다를 거잖아.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주사해 갖고 고치는 거고. 이 사고에 의해서 하는 건막 갖다 묶어 갖고 고쳐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심리 테스트에는 크게 이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세 가지 방법을 이세 가지 방법을 우리는 어떤 것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심리 테스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좀 뛰어가면.